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분들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 자료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자료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만드시면 좀더 편할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방금 전에 봤었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거냐면 바로 캔바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캔바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는 디자인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프레젠테이션, 소셜미디어,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웹상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간편하게 일단 가입부터 하시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왼쪽에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는 탭이 있을 겁니다 요걸 한번 눌러 줄게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여기 왼쪽에 이 템플릿 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뭐 여기 민재 선생님의 모든 것, 미술 수업, 뭐 자화상, 사회과학 강의 교실 규칙,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음,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네요. 자,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걸로 해서,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든 13개 페이지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모든 페이지에 쫙다뜰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기 안에 글씨를 바꿔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 라고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글꼴이 지금 엉망이죠 글꼴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셔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은 글꼴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글꼴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추천 폰트라고 나와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써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구 볼드 여기 나와 있는 글씨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more 라고 하는 글꼴을 개구 볼드라고 하는 글꼴로 전부 다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모두 변경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전부 다 글꼴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글꼴로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개구 볼드라고 하는 글꼴과 이거는 More s u g i n 이라고 하는 채니까 이 글꼴도 지금 제가 바꿔볼게요 얇은 글꼴 개구 라이트라고 하는 글꼴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더니 또 아래쪽에 모두 변경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모두 변경을 누르면 모두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땡땡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꽃 무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꽃 무늬도 좋은데 조금 더 활발한 느낌의 그런 일러스트 이미지를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넣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 은 여기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캔바에서 검색하기 톡 누르면 그래픽, 스티커, 사진, 차트, 표, 프레임, 그리드, 오디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 넣어 주실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줄게요 그래픽을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은 디자인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어린 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린이에 관련한 다양한 아이콘 또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린이집 사전 설명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활발한 아이들 사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요런거 어떨까요? 요런걸 삽입하니까 오른쪽에 깔끔하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어때요? 깔끔하죠? 요런거 꽃무늬는 삭제하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도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왼쪽은 음, 남자아이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삽입하고 방향이 왼쪽을 다 보고 있는데 요거는 오른쪽으로 볼수 있게끔 뒤집기 수평 뒤집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되니까 오,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처럼 좀 활발한 느낌이 만들어졌죠 여기 다양한 이미지들 많으니까 요런 것도 그냥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랜더도 있네요 이거 너무 예쁘다 좀 정신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막 넣고 싶은 대로 막 넣고 있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2023-0202 이렇게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더니 오 표지는 너무 예뻐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how to play 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자 안내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블 클릭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입력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셨던 문서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PPT 자료에 있었다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그대로 Ctrl C 복사해서 Ctrl V 누르시면 그대로 텍스트가 삽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들을 그냥 옮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삽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텍스트 하나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것들도 할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들을 수정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어 꼭필요라는게 이미지 삽입인데요 이미지 삽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실 수 있느냐 기존에 이런 틀이 있다면 이 틀에다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두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을 소개한다 뭐 땡땡 어린이집 선생님 소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얼굴을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선생님 얼굴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일단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곳에 파일 업로드를 직접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쉽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선생님들의 사진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놨었다.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다. 선생님 아이콘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가지고 와줄수 있게 됩니다 삽입하는 거 정말 쉽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삽입을 한 뒤에 지금 내가 삽입할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여기로 가지고 오면 그대로 이 자리에 삽입이 됩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진 하나만 더 선택해 볼게요 음, 이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드그 탭을 누른 뒤에 이 슬라이드에 그대로 붙여 넣기만 하면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끌어서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 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 어때요 너무 좋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삽입을 하는데 어, 만약에 이 사람의 위치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중앙으로 위치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 가이드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중앙이 어떤 부분인지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바깥쪽 톡 누르면 선생님들 두 번째 것까지 선택을 할수 있었고요 만약에 선생님 사진이 아니라 뭐 다른 사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 하단에 사진을 눌러서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사진이 없겠죠 저는 제 사진을 한번더 이렇게 해서 끌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오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서 선생님 소개하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보여줘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일단 여기에 페이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만 더 복제를 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영상을 삽입할 건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삽입하고 싶다라는 고하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상 파일을 여기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곳에 미리 업로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는 아까 전에 드래그 앤드롭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에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찍었었던 영상을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삽입만 해주면 영상을 삽입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화질도 깨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삽입을 해주셔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꽉 차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를 일단 틉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가 있겠죠 이 링크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삽입하고 싶은 슬라이드에다가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대로 인베드 되는 형태로 삽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클릭만 하면 은 그냥 재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럼 어린이집 사전 설명의 자료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눌러서 한칸한 한 칸씩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익숙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넘겨 볼게요 이렇게 넘기고 선생님 소개도 할수 있고요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틀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좀 알려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었던 자료를 굳이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보기 전용 링크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걸 하면 은 여기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어느 장소에서나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그대로 사전 설명에 이 디자인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주시기만 해도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만 있어도 어느 장소에서나 발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께서 만약 발표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쁜 효과 같은 것들을 주고 싶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여기 하단에 있는 매직 단축키 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매직 단축키를 쓰시면요 여기에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d 드럼 롤 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은 알파벳 d 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런 방식으로 소리까지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소리를 꺼둔 상태예요 커튼 C를 누르면 이렇게 이건 폭죽 터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한 효과까지도 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쉬는 시간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은 숫자 1부터 9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분 정도 쉬겠다 라고 한다면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머까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몇 시까지 어떻게 쉴수 있는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린이집 사전 설명회 자료를 캔바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